아, 안돼+ <웃음> 안 안돼 테리 일어나 응? 일어나 둘다 서서 해야 돼. <웃음> 아니, 둘다 서서. 아 그래도 <웃음> 위험해. 그러면 한 명씩 에 타야겠다. 여기 응. 그게 낫겠다. 테리, 그치? 테리 내려가. 누가 내려갈 거야? 응. 테리가. 테리가 내려가. 응. 나와. 응. <웃음> 양보해주는 줄 언니 좀만 타고 언니 좀만 타고, 나 계속 계속 탈 거야. 언니 좀 타고. 아 이제 나 계속 이제 테리 클리 <웃음> 음 연다. 선 저는 알거아 아니야. 이게 뭘까요? 지돈 들어 있는 거 아니야? 돈? 들어 있는 거 아니야? 돈? 응? 응? 뭐가 있을까? 뭐가 있을까? 뭐가 있을까? 우와! 와 <웃음> 진짜 뭐 우와. 엄마 이거 봐소금아 뭐? 우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어왜 우와 진짜 <웃음> 감사합니다 인상하자 혜리야 자, 자 감사합니다 <웃음> 왜어디죠 뭐가 어려 이게 응 이렇게 악기 안주하는것같을것어 악기 안주 그런 게 뭐가 아 드럼이다 드럼. 드럼 치는 흉내내봐 젓가락 같다 맛있 어? 어젓가 어? 젓가락? 젓가락? 응. <웃음> 음, 이 정도는 돼 우리 친구 이렇게, 넣으면, 이렇게, 이렇게, 이제? 이렇게, 고 해주세요 땅 이렇게, 이렇 이렇게, 이먹이렇는 이렇게, 는거아니먹 아니, 렇게어아니이 아니 이렇게, 이렇 이렇게, 이이거 무것도 안 나온 게 없데 우와 우와 밑에 또 아, 있어 어쩌고 아, 어쩌 아, 지금 깰려고 한다 네 테리가 깰려고 한다 깰려고 응. 어 이거 테리야 뭐라고 했지 이거 보존대 맞어 아 이거 뭐지 모르겠는데까어 나중에 엄마가 알려줄게 다 그러니까 좀 모를 나고 이렇게 여기 여기 여기 볼까 여벽으로. 아 어, 이렇게. 아 잡았다. 아 잡았다. 아 잡았다. <웃음> 벽으로 아, 잡았다. 멀리. 테리야 테리야. 헬로 <웃음> l l o nice d 좋은 하루가 될 거야. 무시. 선물을 줄 거야 어느새 자란 꽃들이 수줍게 인사를 할 거야 안녕 안녕 좋은 일들이 가득할 거야 언제? 웃어줘 천천히 먹어. 뺄까. 음. 다 뺄까? 아, 다.